안녕하세요 비디오 플러스의 전지강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트랜지션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동안 영상이 많이 뜸 했죠 사실 저는 수련의 영상을 만들러 다녀왔습니다 이 효과는 주로 여행 영상이라든지 음악에 어울리게 맞춰서 화면 전환이 되는 효과인데요 먼저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영상에 사용할 배경음악을 골라주세요 그럼 바로 영상을 만들어 가볼까요? 먼저 영상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줍니다. 영상을 타임라인에 드래그해주시고 영상 두개를 원하는 장면만 남기고 편집해줍니다. 영상 두 개를 서로 이어 붙여 주시고 두번째 영상 클립을 첫번째 영상 클립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저를 따라 해주세요 타임라인을 단축키 컨트롤을 눌러준 채로 마우스 휠을 동시에 돌려주면서 확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랜지션을 조절할 부분에 발를 가져다 주시고 단축키 c 를 눌러 영상 두개를 동시에 잘라 주시고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두번 눌러서 이프레임씩 뒤로 가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영상 두개를 동시에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화면과 같이 반복해 줍니다 화면과 같이 다 해주셨으면 여기서 화면을 보면서 저를 따라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깜빡이는 효과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재생해보시면 이런 결과물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어서 이 효과는 이 효과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이 효과를 활용해서 여행영상, 뮤직비디오,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비디오 플러스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